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화홍남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분크림 10개를 조사한 기사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 기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해석하거나 여러가지 이런 측면으로도 볼수 있다는 라 것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기준과 제 해석을 약간 덧붙여서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주체가 한국소비자원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도표라던가 그런 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포는 여러가지 수분감, 발림성, 유분감, 끈적임, 잔여감 등으로 기준을 나눠서 여러가지 점수를 먹여 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방금 전과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문별 1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보습력 1위인 제품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어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제다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보니까 이 브랜드의 이 크림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습력 1위는 미샤의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샤 제품으로 슈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롬 크림이 보습력 1위를 차지했고요 를 이에 대한 실험 같은 경우는 30분 후 지났을 때는 기존 실험을 한이 10개의 모든 제품 다 괜찮다 라는 평이 나왔지만 4시간 후에는 약간 다른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 결과치에서 가장 우수한 브랜드가 미샤에서 나온 수분크림이었어요 그래서 4시간이 지난 후 보습력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습력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을 공급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공급된 수분을 피부에 얼마나 잘 보유하고 보호를 해서 가지고 있느냐 아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샤가 가장 수분을 잘 가두고 잘 가지고 있고 피부에 머무르게 해줬다 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어, 수분 공급 역인데 수분 공급에 대해서는 이게 똑같이 보습력이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분의 공급에서 수분 공급 에 관한 것은 수분감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수분감 1위는 비오템 제품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비오템의 아쿠아수루스 수분크림으로 나왔고요 수분은 많이 공급해 주는 크림이고 역시 보습과는 살짝 달라요 물론 보습 기능도 있지만 수분을 더욱더 공급해주고 물기라고 하죠 이러한 수분감을 보유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 물이나 액체 이런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타겟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분 부족형 지성이신 분들은 수분감이 1위인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분 부족 지성형 지성 인피부이신 분들은 유분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수분감이 부족해요. 그렇게 따지면 수분을 입 크림으로 공급을 하고 보습을 해주는 그런 유막 같은 게 자연적으로 피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분감이 풍부한 크림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유분감인데요. 유분감, 에 있어서는 아이오페 제품이 1위를 했어요 아이오페 같은 경우는 히알루로닉 크림 이라는 명칭을 가진 크림을 이제 대상을 삼았고요 아이오페 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유분감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주 타계층이 40대 와 50대 를 삼다 보니까 유분감이 어느정도 전반적으로 있는 라인인데요 유분 같은 경우는 40대에 있어서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약간의 유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쓰면 굉장히 좋고요 스킨 토너 그리고 에센스 같은 것으로 먼저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 크림으로 유분을 보충해 주고 막을 씌워서 그렇게 피부 관리를 하면 더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자녀감 발림성, 끈적임 등으로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점수의 1위가 나왔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이 나머지 세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렇게 눈여겨서 볼만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성피부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끈적임이 너무 심, 싫거, 싫다거나 너무 무거운 느낌이 있다던가 뭐 발리는 데뭐 굉장히 무겁게 발 발리... 제품을 피하고 싶으시면 제가 요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그런 데 있어서 발림성 이라던가 끈적임 부분의 점수가 높은 제품은 피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외에도 중금속 이라던가 보존제 같은 부분에서는 모두 적합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모두 다 10가지 제품 모두 하지만 이게 약간 안 좋은 게 어, 빌리프는 결과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빌리프는 키엘 정도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빌리프를 아주 처음에 나왔을 때 몇달 써봤는데 키엘 보다는 살짝 더 유분이 덜 하면서 수분감이 있지만 굉장히 둘이 유사한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10가지 크림을 토대로 수분감 이라던가 보습감 그리고 발림성 등등에 대해서 뭐 지표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기존에 정말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수분크림 중에서는 유럽에서 나온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벤느라던가 피지오겔 그리고 라로슈포제 등등 요즘에 굉장히 인기있고 하는 그런 수분크림도 있는데 이러한 크림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어 기존의 지금 10가지 제품의 대표성 있는 제품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대표성이 약간 은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는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크림을 대표 크림이라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을 가지고 지금 이니스프리 대표 수분크림이라고 해서 나머지 크림들과 비교가 되었어요 하지만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딩 크림 그리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린티 크림 정도가 굉장히 대표성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크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생소한 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이런 크림이 대표로 선택이 돼서 다른 키엘 수분크림이라던가 비오토엠의 아쿠아수르드 수분크림이라던가 이런 크림이랑 비교가 된게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다각도로 보금 보는 저만의 화공남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모든 부분, 모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습력을 집중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부지 피부 분들은 보습력보다는 수분감 1위인 제품에. 더 포커싱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40, 50대에 약간의 피지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유분이 있는 좀 아이오페 그런 라인을 선택을 해서 발라주시는 게더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과 저의 약간 해석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한국 소비자원에서 굉장히 종종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로 크게 되게 여러 번 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